로뭔맞맞자 잠깐만 아 one... 가구를 에 바지 이제 돼지를 날라볼까 I believe I can fly 너무하네. 어? 아? 아니... No god, please no. No! No! n o no! 아, 망했다. 못 맞췄지로, 못 맞췄지로, 못 맞췄지로, 못 맞췄지로. 아내 어부인가? 또야? 방금 왔는데. 와 위험한데 옹 이번에는 살았네 이게 우리팀인가? 우리 기둥을 믿어 아니 기둥이 살려줘 제발 드라차 앗엇 소리 많아. 우리말로 하자. 응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저쪽에 이단자들 많네요. 와우! 시간이 없어. 살려줘 아.. 안돼.. 아쉽지만 좋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